네, 이번에는 그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앞 단계들을 그리고 그 다른 공통된 사항은 제일 첫번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번에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분들은 뭐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두번째 캐고리 Last Employer Information 여기서부터 좀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어,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질문. What is the first name and last name of your immediate supervisor? 여기서 우버 운전자들은, 여기, supervisor, s u p e r v i s 를 우버라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last date work,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했던 근무 시간을 기록하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reason no longer working에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한다. laid off no working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우버를 운전하고 있다. 그러면 still working part-time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는 이거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맞추면 됩니다. still working p a r t t i m e 하실지 레 a i d of no w o r k 하실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추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no w o r k 하겠습니다. 일을 안 한다면요. 다시 확인하자면 우버 슈퍼바이저는 우버다 그리고 마지막 일한 날짜 그리고 레이어프 노워커 그리고 본인들이 어, 저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 클릭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임플로이먼트 히스토리인데요 우버 운전자들은 여기가뜰 겁니다 일을 한동안 하지 않으면요 일을 여기 안 떴다면, 여기다가 add employer를 누르셔가지고요. 각각을 기입하면 됩니다. employer information, employer name은 uber. 그리고 uber, 그, 캘리포니아 uber 주소가 145 market unit 400 주소. 샌프란시스코 집테이트 집, 캘리포니아죠 집코드가 우버 집코드가 94103 94103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 First day you work for this employee 그러니까 우버에서 처음 일하는 날짜가 언제냐 뭐 지난해 6월 3일이다. 클릭. 그리고 Last day you worked for this employer. 마지막 일한 날짜가 언제냐. 어, 지, 지난달 20일이다. 그리고 Do you work full-time or part-time? 풀타임으로 그, 일했던 거냐. 일했던 거냐? 저는 풀타임으로 일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버의 경우는요. How much did you earn for our 본인이 일하는 것을 계산했어요. 그리고 시급이 대충 얼마나큼 나온다고 계산하셔가지고 시급을 적으십시오.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주일당 수익이 천달러다 그러면 천달러 나누기 7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천삼백 달러로 할게요. 여섯번째 질문. On average how many hours did you work for a week?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냐. 풀타임으로 하루 8시간씩 5, 8, 40시간이 있다 Provide wages earned from the employer listed above for the following quarters. 그러니까 아래 각 기간 동안 총번 소득이 얼마냐 라는 거거든요. Gross wages, 그러니까 총 소득이 얼마냐는 걸 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총소득 플러스 뭐 팁이 있었다 기록되지 않는거 사실은 이게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총소득이니까요뭐 1000달러다 2 0 0 0달러다 라고 어, 가정한 2000달러씩 다 적을게요 이게 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버랑 리프트를 같이 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것도 함께 기록해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Add 인플로이어를 해서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리프트 야우 등은 또 하시면 되겠죠? 리프트. 리프트도 캘리포니아 있거든요 리프트도, 리프트 주소는 185 베리 스트리트 유닛 5000 샌프란시스코였고요. 캘리포니아하고 집코드가 94107입니다. 이거는 본인들께서 더잘 아실 테니까요. 공통사항이니까 이것도 뒤로 가시고요 아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프트를 처음 한게 언제냐. 어, 마지막으로 일한 게 언제냐. 파트 타임이나 풀 타임이냐. 앞에가 이이 앞에게 풀 타임이었으니까 이거는 파트 타임이라 할게요.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든든든든. 이걸 꼭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메인 잡인 그 것을 클릭해야 되는데요. 가장 최근했던 에 from 1 0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did you work for any other employers not listed above? 그러니까 위에 기록한 것 말고 다른 일을 한적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니니까 no. 그리고 10월 1일 2018년부터 오늘까지 어느 임플로이와 당신이 가장 길게 일했느냐? 그러 그러니까 여러 회사들 중에 가장 길게 일한 회사가 어디냐? 저는 우버니까 우버 썼습니다. 그리고 How long did you work for that employer? 어느정도 일했느냐? 저는 2년 1개월 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신경써서 신경 클릭하셔야 되는데요. Select the industry the best describe this employer. 이 회사의 성격이 어떤거냐? 라는 내용입니다. Breakdown 해보시면요. Private Employer가 있고요 City, County, State Agency, Federal Agency 이런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 개인기업이니까요 Private Employer, 클릭. 그리고 What type of business did the employer operate? 그러니까 이 기업이, 우버라는 기업이 어떤 성격의 회사냐라는 내용입니다. Add business type 치시고요. 그러면 business t y p e 이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내용 중 서비스 있으니까요. 서비스 클릭하겠습니다. 서비스스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양한 직종이 나오는데요. 우버를 직접 운전하는 베 베이... 백인 유튜버를 보니까 그 사람은 이걸 클릭했습니다. Personal services, laundry and cleaning, and beauty and barbershop, and etc. 그분 설명하기에 자기는 그 이건 아니지만, etc. 이쪽에 속하는 것 같다 해서 그 분은 백인 우버 운전자는 이걸 클릭했다는 영상을 유튜브에올렸는데요 저는 이것 좀 애매하니까 차라리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Service not elsewhere well classified.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다. 그래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시게 이게 맞다면 이걸 하시고요. 저는 위에 정확하게 열고를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저희는 Service Not Elsewhere Classified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Save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E D What kind of work did you do that for that employer? 이 회사에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add work, type 클릭 하시면요. 리서치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이버니까 driver search 하면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1번, 2번, 3번 해서 자기가 우버를 하면서도 어떤 성격을 더 많이 했는지 그걸 클릭해야 되거든요. 저희랑 한번 찾아볼까요? 버스는 아니죠. 캡, 택시가 있네요. 택시 드라이버, 아. 캡, 캡 드라이버 있고, 카 드라이버가 있네요. 둘다 아래 성격은 같으니까요. 근데 셀프 인플로이어고, 개인 계약자니까 저희는 카 드라이버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카 드라이버를 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뭐, 그, 공항 드라이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 단계는 끝이 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같은, 이 기간은 같은 질문이거든요. Did you work for or provide services to or on behalf of an educational institution? 이 기간 동안 교육적인 교육기관에서 일한 적 있냐? 없으니까 no. 넘어갑니다. 네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What type of work do you normally perform? 보통 자기가 했던, 임무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add, work type 해서 추가해서 넣으면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car driver 잖아요. 똑같이 car driver search. 그러면 나오죠. 이제는 car driver 를 하겠습니다. save. What other type of work can you perform? 그러니까 본업 말고 할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취업 의사라든지 취업 능력에 대해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청소를 할수 있다. 라고 해서 g e n e r a l 그래서 저는 뭐 DC 워셔런지 g e n e r a l 할수 있다. 그래서 그냥 클릭 하겠습니다. 본인들 본인들의 맞게 이것도 클릭해야 되겠죠. 네. 세번째 질문. Is the type of work you normally perform seasonal? 그러니까 계절적인 일이냐? 아니다. What do you, do you expect to return to work for a former employer? 그러니까 우버로 다시 가서 일을 할 것이냐? 보통 많이 하시니깐요. 그리고 저는 하겠다는 가정하에 yes를 눌렀습니다. Do you have a date to start work? 그러니까 시작, 다시 일을 재개할 수 있는 특정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는 NO. 했습니다. Are you ready and willing to accept work that matches your work skills? 그러니까 당신의 그 직업적인 능력과 교육적인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있으면 일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이니까요. 물론, Yes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Are you currently self-employed? 현재 s e l f employed가 된, 된 거냐? 맞죠? 저희는 독립계약자니까요. Yes. 그리고 Provide details of your self-employment. 구체적인 당신의 그 직업 상태를 설명하라 라는 내용이니까요. Uber driver 이라고 썼습니다. 7b 질문입니다. Are you willing to modify or abandon your self-employment to accept full-time Full-time job을 얻으면 현재 있는 그 self-employment를 포기하거나 고하 조정할 것이냐? 저는 우버 운전, 운전을 계속한다는 가정하에 no. 아니면 yes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다의 가정하에 no. Were you involved in this type of self-employment activities while you were still working full-time? 당신이 워킹 풀타임으로 일하는 동안 셀프 음, 임플로이먼트, 유사한 셀프 임플로이먼트 타입을 인볼프한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작업을 안 했다고 치면 NO 맞으면 YES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풀타임 일을 하면서 하는 동안 당신이 셀프 임플로이어로 일한, 일한 적 있느냐는 질문이죠 없다고 하니까 NO 그리고 아래 질문은 월래 member of union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느냐 or non union trade association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뭐 회사 단체, 직원 단체라고 가입돼 있느냐 아니니까 no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다음 단계도 이전 영상과 같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전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겁니다. 뭐 다. 이후 2주, 이후 2주 안으로 뭐 연금이나 펜션이나 리타이어먼트 돈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노동자 컴펜세이션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그리고 are you currently attending or have a scheduled start d a t e to attend school? 뭐 학교나 뭐 직업 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느냐? 없으니까 no.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선 동영상을, 동영상을 보시면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self-employer, 임플로이드 임플로이드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셀프 l 플로이드라고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 사항입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요. 어, are you employed as a direct result of a recent d i s a s t e 그러니까 재난재해 때문에 그 실업이 됐냐?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no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여기 Earthquake, Flood, m u d s l i d e or Fire이 아니라고 no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꼭 yes를 하셔야 됩니다. yes를 하시면 그 아래 Breakdown에 Public health, Health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yes를 하시고 1a 질문에 Public Health 때문에 실직했다고 Public Health를 꼭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당신이 일한, 당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니까 로스앤 젤 카운티. 일시, 당신이 일한 곳이 어디냐? 마찬가지로 LA 카운티니까 LA 카운티. 그리고, 어, 이 지금 위기 기간 동안, 그, 디지스터 카운티를 통해서 뭐 여행을 한,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원인이 생겼냐? 실증을 했냐? 라고 해서 예스 미 에스 노문 노뭐 예스를 노라고 하면 이제 그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요. 예스라고 노라고 하면 뭐할 내용이 없죠. 쓸 내용이 없고 예스라고 하면 어디 카운티를 이제 갔느냐라는 걸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노 no 하겠습니다. 셀렛. 이, 이 질문입니다. 여기서도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Select the option the best applies to you.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그 고용 형태가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Breakdown 해보시면, 그냥 unemployed worker. 실업 상태다. Unemployed worker with prospective employment. 실직한 상태지만 갈 회사가 정해져 있다. 세 번째, unemployed self-employed individual.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다. 네번째, Employed Self-Employed i n d i v i d u a l with Prospective Sample Employment. 그 독립계약자지만 갈 회사가 돌아가 있다. 저는 우버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가정하에 네번째, 아니라면 세번째 하시면 되겠죠. 저는 네번째로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1, 2는 이걸 걸으면 1, 2는 클릭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explain briefly how the disaster affected your ability to continue or begin your self-improvement. 그러니까 왜 당신 이것 때문에 세, 일을 못했냐고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저는 뭐, I got scared when passengers Hope. 그러니까 승객이 기침할 때마다 겁난다. 그래서 I can walk 간단하게 적을게요. What is the physical address of your business? 그러니까 메인잡 우버에 대한 내용을 적어드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버 회사를 적겠습니다. 우버 주소가 145 마켓 스트리트 니시400 시티가 샌프란시스코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집코드가 94103입니다. 5번은요. 그러면 이렇게 서머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다음에 밑에 승인을 누르면 이 아래 이제 그 컨포메이션 넘버가 나옵니다. 그럼 한 일주일가량 기다리시면 EDD에서 확인했다는 이메일열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등 셀프 임플로이어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시연해 봤습니다. 잘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 유튜버 그리고 사이트들도 돌아다니시면서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클릭하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